야, 이게 뭐야? 말이 돼?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와! 와! 야, 이형 대박이다. 참, 참. 야. 아, 합격입니다. 아 JTBC 포텐. 즐거움이 터진다.